혹시 여기가 본관인가요? 네, 맞아요. 어. 네, 선문대학 교 본관입니다. 여기서 환영합니다. 공부하셨나요? 네? 여기서 공부하셨나요? 네. 저. 네. <웃음> 아, 뭔지 바쁜 얘기가 나올 것같니까 <웃음> 저희 학교입니다. 여기서 연애를 했었나요? 아, 저 한국에서 뭐 캐털러입니다. 전 본론가요, 평생? 평생은 <웃음> 아닌지만 그냥 한국에서만. <웃음> 왜 한국에서 아니죠? 아, 인기이 없어서. 아이, 네. 간똥 스칼리한데. 에,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웃음> 나한테 제대로 배웠네 헛소리를 <웃음> 저는 이 학교를 다니있지만 아는 거 많, 많지가 않아요 <웃음> 여기는 뭐야? 저 어, 카페요 아, 아 카페? 카페? 어. 아 여기 그런 거 있는 건가? 여기 카페테리 밥도 먹고 카페테리아 학생을 내어요아 그래? 와 여기는 여기 어부 대박인데? 응? 저런 선 샀는데 <웃음> 좋은 학교 다녔네 미팅으로? 아 <웃음> 원래 미팅을 <웃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애매하네. 예약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런 거 있으면 편하지 않아? <웃음> 스타트업 카페? 저 스타트업 관심 없으니까 저 몰라요 근데 인기도 좀 있어요 여기는 아 그치 네. 여기는 약간 이쪽 카페라고 있는데 어어 어. 취직하고 찍은 사람들 아 취업하는 네. 상담하는데 음. 너는 가봤어 여기? 상담하러? 아니죠 왜? <웃음> <웃음> 그 때는 없어요 뒤집할 생각에 근데 졸업해도 쓸수 있잖아? 네 사실 있는데 그냥 지금 아무것도 아, 하고 싶지 않아서 침대 누워있고 싶구나 위에는 뭐가 있어? 사실 그냥 약간 결실? 결실에 먹고 사무실 갔던 것도 많고요 음.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자주 갔던 곳이. 6점 스트레스 받으면 네. 그냥 우리 학교 관련된 어긋 히젠이라고 해야 되나? 아 기간이구나 그냥 일단 여기는 홀 같은 거 있어요 아. 약간 큰 행사 있으면 여기, 여기란 행사 있어요 아 홀에서 이벤트 같은 거 하는구나 음, 네, 할수 없어? 할수 없어 소사이드 할까봐 막아 놓은 거 아니야? 아니 원래는 본격 <웃음> 어. 보는 거 이제 좋아요 그럼. 공부하다 스트레스받으면 여기 와가지고 저기 갔다는 거구나 아, <웃음> 왜냐면 한국 사람들스트레스받으면뭐와 아. 담배 빚고 다시 수업 들어갈 수도 있대요 밥부터 먹을래? 밥부터? 응 어. 배고프지 않아? 무슨... 아침 안 먹었지? 네 운동... 운동하고 오지 않 서로 네 운동하고 그냥 식만 먹고 오 운동하는 남자아 니 그냥 심심해서요 심심해서 운동하는 남자 어, 안녕하세요. 다는 어? 분이? 안녕하세요. 오, 다닌 거 맞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졸업생 맞구나. 네, 일본 은아요 어? 1번 아, 일본 누나 만나면은 네. 뭘로 대화해? 한국어로. 한국어로? <웃음> 한국 쓰니까. 와. すみません. すみません. 私はアジ자야 아자데. 어, 무사 바다하고 사자. 오야, 자기국어라네. 같이 알바를 했었다고 저분이랑? 천안캠 보셔서 어.. 무슨 날 봐? 응.. 어. 우리 국내 섹방에서 음... 제가 벌집하고 누나가 음식 드는거 어.. 많이 친했겠다 그러면 음.. 네.. 사실 그때는 좀 했었죠 아.. 한국어 아예 막 하고 아, 서로가? 그... 네 서로가.. 왜냐면 어? 아니 아니요 아니요 <웃음> 서로가 못 하잖아요 한국어 아직 배우고 있으니까 아그렇지 서로가 네. 못 하지 제가 인도네시아어랑 영어밖에 모르고 어. 그 누나가 일본어밖에 몰라요 아.. 그래서... 영어도 못 안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대화하나 그냥 우리 바디랭귀지로 <웃음> 바디랭귀지 <웃음> 이거 뭐고? 오케이? <Okay? 웃음> <웃음> 아 너무 귀여워 누 누나 그랬었어요 누나가 그냥 에 오케이 오케이 드라마가 있거든요 이동욱 그리고 아, 이유있나어 <웃음> 아, <웃음> 아, 여기, 여기 촬영 현트 여기 촬영했구나 이 길에서? 예 여기 아 드라마에서 나온 포즈 한번 취해주면 안돼? <웃음> 아니요 키 왔나요? <웃음> <웃음> 제가 드라마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까? 그때는 진짜 의정호 왔다 그렇거 했었어요. 음 이정호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음, 그래 우리 학교는그 정도구나. 학교 클라스 있네. 다양하죠 클래스. <웃음> 여기 어디야? 어아 어. 여기가 기숙사고? 학생 기숙사 여기. 근데 어, 기숙사 생각보다 괜찮은데? 너무 많아요. 여기는 너무 비싼 기숙사야. 다른 거. 어, 어. 뭐 그냥 룩동? 여긴 는데 됐어 학교에서도 사람을 차별하는 거야? 학교 안되겠네 다 동일한 기숙사를 줘야지 <웃음> 아 다르죠 여기 개인 화장실 있고 개인 룸인가? 1인실 이런 거? 음. 어, 괜찮다 여기는 설마 하겠다 알습니다 부족함 더 줄게요 요 응? 영어요 아니 괜찮은데? 어 유튜브 다르네 유튜브 다됐네 <웃음> <웃음> 소우르빠이야 <웃음> <웃음> 여기서 자주 먹었어 그럼 러 오늘?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만 조금오이 노래 이 노래, 응? 이 노래. 아, 뭐더라? 아. 이 시카스님 하림. 그만. 아가수 완전 달다달네가수라니 연예인. 어이가 없네. 어이가 베테랑 봤어? 네? 베테랑 영화? 베테랑 어. 베테랑 손잡이 어이라고 하면 돌리려는데 어이가 없네. 네? <웃음> 어색하다 이제. <웃음> 선문대들 괜찮네. 이럴때는 민설입니다. 민말입니다. <웃음> <웃음> 민말입니다. <웃음> 아내저 네, 선문대학교 처음 왔는데 자연 경관이 좋다. 공기가 좋다 <웃음> 근데 나쁜 학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난 좋은데? 저, 진짜? 저도 어. 약간 다닐만 하거든요 응다닐만한것 음, 같아 그냥 이거 살짝 진심하면 그냥 노래별밖에 없어 어, 근처에 나가서할 때가? 어, 아니, 어. 아니면 예아 천안을 나가야 되는 거지? 천안 가야 돼요 어, 그거 외에는 오케이인 것 같아 오늘 섬문대 천은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